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동 왕자 정동원 님의 행사 출격 소식입니다 정동원 님은 잘 아시다시피 하동군 하동차 홍보대사 이기도 하죠 현재 홍보대사는 정동원 님을 비롯해서 김다연 양 손비 나가수 입니다 그런데 하동차 세계 엑스포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하는데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무려 한 달간이나 계속된다고 하네요. 아마 엑스포 축제라서 그런가 봅니다. 마치 작년에 영주 인삼 엑스포 축제처럼 대대적으로 크게 행사를 하나 봅니다. 여기에 동원님이 출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5월 7일 날 트로트 가수 3인이 출격하는데 이날 출격하는 걸로 보입니다. 6월 3일까지 행사를 하지만 아무래도 첫 주말인 5월 7일 날이 가장 피크이기 때문이랍니다 아시다시피 1년 전에도 하동차 축제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지요 그날 누가 오러라는 노래 부르고 열광했던 기억들 나시겠지요 이번에는 밴놀이 한판 거나하게 신명나게 하동군을 흔들어 놓지 않을까요 정동원 님의 하동 사랑은 남다르죠 우주총동원 하동카페가 있고, 그리고 최근 하동군 산불 피해 현장에 3천만원을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답니다. 그 전에는 1억의 거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답니다. 아무튼 하동이 고향이 정동원님이 고향사랑에 하동차엑스포에 출격한다니 너무 반갑고 감개무량입니다. 5월 7일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